지유 잘도지는데 우와! 지유 잘한다! <웃음> 지유는 진짜 잘한다, 근데. 오, 헤리도, 헤리도 잘하시네요? 오, 십점 Bye.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먹은지 지금 초콜릿 먹기 시작하지 않니? 일주일 좀 어. 넘었거든? 이 맛을 알 아, 야지 어... 뭐라잠 <웃음> 그러면서 너또 쇠가 공략한다? <웃음> <웃음> <웃음> 표정 공략한다? 달라 다다 어. <웃음> <웃음> 태리야! 태리야, 아. 짜장면 먹을 거야? 이모야, 너 때문에 웃는다. 이모, 스태프 는데너 때문에 웃는다. <웃음> 주주, 혜리는 네, 엘사하면 되지 내가 주주할거한 번씩 하면 되겠다 어한 번씩. 어, 번씩 하자 아, 둘다 주주하면 안돼? 둘다 하면 되잖아 둘다둘다면 되겠다 둘다 둘다둘둘다 주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세대비에서는 두개 주주가 없어요 세리맨이거없어 그러면 우리 오디션 하는 거 어때? 주주 오디션 <웃음> 예쁘게 걸어보세요 노란색으로 여기에 인... 네. 네. 잘하셨어요. 또 예쁘게 점프점프 한번 해보실게요. 거기서 공주처럼 주주 노래를 불러보세요. 어? 어. 인사해주세요. 어. 네, 오늘의 주주 어머머. Yeah. <laughs> 예쁜 것만 남아 예쁜 것만 알았지? 아 이거 여기. 아, 예쁜 것만 남아 아나 골라봐 <웃음> 야, 야. 너. <웃음> 너 나. 아. 요거 몇방울만 넣어볼까? 복숭아 조스 바냄새 맡아볼까? 응, 응. 세린이 뭐할 거야? 맡아봐 어떤 냄새가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어떤 게 좋아 이거 알겠어 잠깐만 친구도 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거 그럼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겠다 와 많이 넣으면 안돼 많이 넣으면코 아파 조금만 코. 네 조금만 네자 이렇게 오케이. 아, 여기다 놓고 해리야 여기다 놓고 오, 옳지 요만큼 하고 이제 또 해봐 이제 조금 알겠지 아. 조금 넣어줄게 이거 절대 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니까 아. 중이안 써도 너무 워합니다 너는 너무 많아. 빼야 돼. 지구, <웃음> 지구야. 지우, <지우야. 웃음> 슬라임을 먹겠다 보석들이. 그런데 <웃음> 언제까지 다 문질러야 돼? 어 그냥 그렇게 그냥 문질문질하고 노는 거야. 근데? 어. 잘못 잡아.